주짓수 이제 9개월 정도 됐습니다. 응. 좀있으면또 <웃음> 회비 내야 되는구나. 응. 응. 도복 하나 살까 하고 있어요. 진짜요? 네. 왜요? <웃음> 그 운동 먹방 찍는데 응. 파란 도복 외에는 응. 너무 좀 없어 보여서 <웃음> 아유 운동하는 무슨 옷은 무슨 상관이에요? <웃음> 대회도 나가는데 <웃음> 언제 나갈 거예요? <웃음> 23일이요. 아, 이거 음. 음. 신상 입고 가고 싶어요? 네? 신상 입고 가고, 신상 싶어요. 가고 싶어요 신상 입고 나가면 이기나? 그거는 <웃음> 장담받을 그거 잘데요 기술이 잘 들어가나? <웃음> 좀더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, 기분상 <웃음> 어, 주짓수 두고 무슨 색 사고 싶은데요? 아, 흰색으로요 음. 이따 보여줄게요 이쁜 건 비싼데? 어떻게 알았지? <웃음> <웃음> 어, 아 근데 엄청 비싸요 주짓수 도복 하나에 진짜 막한1 9만 원, 2 0만원 이렇게 해서 한 벌에. 근데 비쌀 <웃음> 음. 만도 한게그 주짓수 그 운동을 하는데 안 지자지잖아요. 아, 맞네, 맞네. 진짜, 진짜 심하게 운동하는데 안 지자지잖아요. 나 같은 사람들이 막 있는 힘과 서로 막 잡아 당기고 막아 음. 그러면 음. 진짜 그러네.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음... 어느 정도 운동하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아 맞네 맞네 뭐냐면 빨래에서 널잖아요 널때 음. 손으로 잡는데 손가락이 아파요 여기 손마디가 손끝이 음 맞아. 두꺼워가지고 음. 너무 뻣뻣해서 손가락이 아파요 둥이도 있는 5,000원 소원 감사합니다 방금 도복 허락받는데 허락 현실 부부 <웃음> 평소에도 존대하시나요?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반반 섞어서 합니다. 음.